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2018년 1월 이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8년 1월 이벤트 바로 이런 파워포인트 디자인인데요 신년을 기념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목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활용할 수 있는 판 그리고 도형을 활용해서 인포그래픽처럼 만든 슬라이드 그리고 도형을 활용해서 그래프도 만들어 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마련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현재 보시면 어떤 글꼴로 이루어져 있냐면 대한민국 독도체라는 글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좀 느낌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런 독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이랑 목차 같은 데만 써 주시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눔 스퀘어 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이 글꼴을 활용하셔야지만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삽입칸에 가면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집어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피스 365 최신 버전에만 있는 아이콘 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2016 버전에 없다고 라 하시면 어, 오피스 365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나머지들분 나머지도 활용하시면 되는데 혹시 활용하실 때는 자 여기 있는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싹 지워주시고 여기 나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글들 넣고 싶은 이미지 뭐 영상 집어 넣으시면 될것같으니까요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 이 디자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메일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, 아래쪽에 아 있는 어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제가 설문조사 링크를 달아둘게요. 그 링크 안에다가 조금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차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 템플릿 꼭 활용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